그런데 땡땡을 했을 때 했을 때 팬들의 반응이 가장 궁금하다 하... 반응이 너무 바로바라고가지고 반응이 가장 궁금하다? 음... 저는 반응보다 모습이 궁금한 데 되게 많아요 뭔가 배그 방송 할 때나 브이앱 할 때나 막 댓글 막 알잖아요 알잖아요 막 시름시름 알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나한 그런 <웃음> 문제를 많이 듣 무슨 무슨 답변을 다는지 너무 궁금해 난 뭔지 알죠 여러분 막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고 그냥 툭 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또 그건 아닌가 아니면은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데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면 집에서 누워가지고 계속, 계속 캡쳐르면서 이렇게 나는 사실 이게 질문이 약간 좀잘못됐던게 팬들의 모습이 가장 궁금할 때는 그때예요 저는 너무 가지각색일 거 아니에요 가지각색이라는 게좀 나쁜 뜻을 얘기한 게 아니라 좋은 의미로 여러분들 좀 이렇게 뭐 누구는 이렇게 씻으면서 이렇게 뭐 옆에 두고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보는 거 아, 뭔지 알죠 아, 아, 아. 그거 하고 아우 여기서 여기서 할말이따다 적어야지 아, 이런 거 하고 아니면 누구는 식사하면서 같이 이렇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VM이나 그런 뭔가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할때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이런 어, 메시지를 적는 건지 너무 궁금하다 이겁니다 아!